지금 방해, 여러분. 어, 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아, 이제 아, 네. 그 방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오늘 약간 좀 렉시한 컨셉으로 조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자연산 전복을 잡아서 먹어보자! 하아.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해루질을딱두번할 겁니다. 밤에 한번 하고, 낮에 한번할 건데, 솔직히 밤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낙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두 종류에 대. 그리고 전복도 밤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요, 솔직히 뭐, 쫄짱게 요런 것들밖에 기대를 못하지만, 그 외로 도 전복을 기대를 조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전복을 잡으러 갈 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스고 은혜아, 나 어때? 잉? 로카 <웃음> 자 여러분 오늘 닥치는 대로 해루질해 가지고 전부 다 그냥 추비를때려버릴 건데요. 지금 안에 해루질이 끝이 아니라 오랜만에 주간 해루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자.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해루질 할 건데 지 여기 바닥에 뿔소라 이거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학살했어. 어울리네. 학음치 새끼. 고새 컸네. 어어 음. 어. 뒤 들어봐요. 뒤 들어봐요. 이미 로즈쳤데 이게 주인분이 잡은 바지락을 자연해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들고 가도 돼요? 소리가 아니야.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물이 전부 다 빠진 게 아니라서 깊거든요. 이런데 봐약 낚시 나오면 무조건 여기 젖어야 돼요. 한덩방리한덩왜왜 왜? 왜, 왜? 에이 군소 아, 너무 진짜? 아, 아.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사과 쪽이에요. 사과 쪽인데? 클래스가 다르죠. 아니, 여러분, 제가 자는 사과 쪽에는 항상 엄지손가락만 있는데, 사과 쪽이 크게 보세요. 한 방에 떼야 돼, 한 방. 와, 이거 끝났다. 포기, 포기. 어 아, 아, 예. 포기. 포기. 포기. 포기. 포기. 포기. 포기. 포 까만해. 끝났어 이레기야저 밑에 보시면 해파리 있잖아요 얘 죽은 건가? 그만져보세요 사스킹 낼게야 여러분 너무라 유깃 해파리라고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큽니다 원래는 겁나 커져 제가 예전에 퇴치 한번 했었죠 저거는 한 패스 쓸지 있어야 돼요 손으로 잘못 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있어요? 검덤 새끼 진짜 귀엽네 검덤이라고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잡아주세요 싫어요 잡을 수 있을까? 네 잡을 수 있어요 나온다 나온다 뭐잡아자 여러분 지금 첫번째 포인트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서 두번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개라인데자 여러분 지금 검도에서 역대 최초로 아무것도 못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숭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숭어 한번 찍어보고 내일 주간 해루질 할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숭어 한번, 숭어 한번 보러 갈게요 숭어 진짜 많아요? 여기 숭어 바시네요아또 허풍같네 메타을 꺼주세요 장관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없으면 나 진짜 숭모곰파이 분들께 난린다 피해 축제가 열리겠구만 켜할때 켜요 하나 둘셋셋 둘, 셋. 우와 우와 대숭어네 그리고 다 오쟤왜 어, 저래요 근데? 기술 받으면은 눈뽕 맞아서 이거 내려가서 잡을 수 있나? 잡아봐요 오야야야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한번 내려가 볼게요 우와 저 검은 것들 다 숭어예요 여러분 숭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또 많으니까 재밌네 이렇게 다튄거 같은데? 눈뽕을 한번 먹여주세요 어, 뭐야 발로 찼어 얘 발로 그냥 어, 체이네 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오야정강이 박았어 이렇게 몰자 야 어디가 일로와 뭐야 이렇게 뭐야 야야야야야야 어, 어. 잠깐만 잠깐만 한마리 육지로 보내 예에에에에에 <웃음> 또 보내 어, 왜? 동굴로 하는 거야. 왜요, 저거? 네. 저 동굴 있거든요? 이야, 저게 숭어 왜 있어? 고양이도 있네? 쟤네 다 죽었다, 근데. 어, 응. 얘 살아있다. 얘 살려줘야겠다. 자, 여러분, 숭어가 기수역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민물이랑 바다랑 만나는 곳에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어, 살아, 살아. 빨리 가, 살아. 야, 숭어, 진짜 이 손맛이 좋네. 묵직한 곳에 손맛이 좋아. 자, 여러분, 저희가 난동 피워가지고다 사라졌고 저렇게 혼자 배영하고 있어요. 잡았다! 뭔데? 보고 잡았어요? 아이고, 귀여워, 또, 또, 귀여워. 또, 또, 또, 놔줘, 또. 놔줘, 놔줘. 안 놔줬다. <웃음> 야, 내가 살려줬잖아, 너. 빨리 가, 살아. 아직 여러분, 살아있어요, 지금. 아가리 뻑뻑뻑 하거든요. 하이 <웃음> 래끼 뭐야 텔레톱이 래끼 <웃음> 왜 이렇게 텔레토비 같냐 야가가 뭐라 이래뀨 포장 바로 딱 하면 됩니다 숭어 회 맛있나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볼링공처럼 꺼져 와 숭어가 이렇게 많구나 속초나 이런 동해에는 숭어대가 다니긴 하는데 그렇게 안 크거든요 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얘네가 쫄짱게렇게되어여서 먹고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숭어도 잡아봤으니까 주간해루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낮에 봐요 라마사자 여러분 지금 주간해루질을 하러 왔는데 지금 새벽 6시거든요 지금 물때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오늘 포인트입니다 주간해루질에서는 사실 낙지 이런 거는 좀 잡기가 힘들고 지금 여기선 뭐가 잡혀요? 전복, 성게, 전... 멍게. 전복, 성게, 멍게 중에는 제가 봤을 때 전복이 가장 괜찮거든요, 그죠 그렇죠. <웃음> 전복 한번 오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집비 해야 되나요? 예, 그지? 네. 저거 고인돌이잖아. <웃음> 자 일단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돌지형으로 들어왔는데 고둥 이런 거 엄청 붙어 있네. 보시면 여기 전부 다 이런 거 보시죠, 참고동이에요 버려 버려, 어, 떼 버려. 그리고 동에서도 많이 보이는 거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사카 쪽에, 근데 이거 좀 특이하네요. 오 떼졌다. 자 여러분 사카 쪽에는 100% 맞습니다. 여기 미니 전복이라고 하는데 그냥 요거 잡아 추비를 팔까? 굳이 전복 어려 이거 잡을 필요 있을까요? 그냥 초배를 버려버려 자 그래요 이고등들다 떨어뜨리자 우와 사과 쪽이 개 크다 씨알이 다르네 지금 보고도 아소리소리 6시야 <웃음> 다 6시라 지금 기분이 안좋아 일어나자마자 지금 왔거든요 이러면서 잠 깨는거지 자 이제 전복같은거는 무조건 이런 돌을 들쳐 돌 밑에 이제 붙어있다고 합니다 열어버려 야 고등들 씨알이 크네 진짜 완전 다르네 고등 크기 보세요 와 물수제비를 일 형님 이거 한번 뒤져봐도 요 이용하지마 이러니까 내가, 내가 모를 빨리. 줄 알아 써가줄게요 <웃음> 열어버려 여기 고동이 무조건 에. 있어요 여기. 근데 이거는 다쓸게아니에요다 난데? 아니, 그러니까 6시야뭘 계속 6시야 물수제비 어? 이 뭐야? 여로뭐 들어갔거든요? 개략게야 일로와 오얘 특이하다 보이시오 일반 쫄짱게가 아닙니다 아 이거 동해에서 예전에 제가 큰돌들처럼 잡았었는데 이 개체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흔하나봐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블랙팁이 있잖아요 집게크데 그래서 블랙팁 크랩은 구라예요지어낸거예요저 멀리 꺼져 <웃음> 뭐야 뭐 잡았어요? 나야 나야 <웃음> 와 여러분 크기봐요 개대박 진짜 큽니다 여러분 우와. 이렇게 미역이 있아아 아, 그런 데 있었어요? 우와 개대박이와 우와. 이거 금치장 아니죠? 누가 봐도 그럴 뭐, 수 없지 손바닥이 넘어가는 오케이 여러분 한 마리 우와 이거 보세요 얘 만지면 은 지금 움츠러들거든요 계좌불러 할 거요? 당연하지 이랄게요 <웃음> 미역 있는 돌을 들쳐야 되나봐요 자 여덟 열어 나는 고등밖에 없는데? 야야 야, 조용히 좀해자 <웃음> 여러분 이런 미역이 있거든요 이런 데 밑에 있단 구라친건가? 벌써 힘들어요 저는 괜찮은데 한개 없어서 빨리해 빨리 알았어 알았어 자 이런 돌무덤에 또 하면은 얘들도 어 이거 뭐야 오 특이하게 생겼다 내가 처음본 해파리에요 요 가운데에 손놔 보세요 이거는 괜찮아요 보리 보리 보리 보리 리쌀리발릴게요 그럼 이돌으차 야우!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전복, 전복. 와, 오. 아야야야. <웃음> 진짜 한번 뒀어. <웃음> 괜찮아요? <웃음> 전복에 흥분했어요. <웃음> <웃음> 와, 개쩐더 그 아, 이럴 때는 돌을, 없네. 돌을 가려. 아, 됐어, 됐어. 괜찮아 이거? 힘이 없네. 힘이 없어? 아니, 형이 힘이, 힘이 없다 아, 내가? 네. 갑자기 아, 속상한데? 네. <웃음> 이 정도면 괜찮아요? 손이 20cm 정도 나오는데, 보시면 반 정도 되죠? 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전문가 말 믿어볼게요. 자, 망태기 들어가라. 그냥 돌 들치면 있는데? 그냥 돌이 아니지. 그러면. 큰 돌이지. 아, 나 작은 돌 들쳤는데 있었어요? 보통 큰 돌을 들쳐요 있나봐요. 또 찾았어 <웃음> 또어와 원주민 다르네 아니 아니 현주인 원주인 <웃음>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또 찾았는데 얘는 아, 작다 이, 얘는 한 6cm 나오겠다 얘는 방생해줄게저 <웃음> 멀리 꺼져 아방생 사이즈 아쉽네 찾았어요? 빨리 빨리빨리 빨리. 야 대박이네 보디 풀 네, 아니고요 어, 화날뻔했네 <웃음> 여기 보세요 <웃음> 어, <있네. 웃음> 어 뭐야 뭐야 있네 한번 떼보세요 기어드릴게요 아 이렇게 붙었다 아우씨 오 괜찮다 이거 은혜님 드리세요 어, 은혜야 기력에 좋대 이것도 사이즈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대충 한 10cm에서 한 9cm 나오겠다 이거는 한 뺨이 20cm니까 맞아 이렇게 재는 거? 센치는 자기 맘대로죠 뭐 30cm짜리 잡았습니다 아. 자두 마리 그러면은 콜리니꺼라에서 총세 마리 와 대박이 뭐야 잠시만 잠시만 우와 대박 여기 떠있어 노다지네 여기 오 어? 롯됐다 여러분 얘네가 얼마나 세게 붙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희 전복만 들고 있는 거거든요 돌이 들썩들썩한 겁니다 비틀어서 따버려 와와 와. 와, 사이즈가 다 근데 다 비슷 작은 것도 되게 많은데 오늘 운이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네. 엄청 큰 거예요? 저희는 한 10번 잡으면 9번 방생이에요 와 대박 여러분 와 전복하면 이거 은혜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데 들어가 벌써 3마리 콜리닉과까지 4마리 어디가 빨려 왜왜왜왜왜또속금면서까지또 가네 나는 엄청 커 거짓말 하지마 <웃음> 진짜 진짜 봐봐 이래끼가 <웃음> 어 있어 여기, 진짜 있어? 여기 소리를 살며시 넣어봐요 오 <웃음> 어, 어, 있다 있다 있다 비틀어야 돼 아 이미 끝났어. 와. 우와, 얘는 색이 진짜 밝다. 브라운 에디션인가 보네. 자꾸 이상한 거 지어내지 말라고요. <웃음> 여러분 얘도 사이즈가 비슷한데 얘는 좀더 큽니다. 야몇 마리 어딨어 지금? 여러분 시작한지 지금 한 20분 됐거든요. 벌써 4 마리, 5 분에 한 마리를 따네. 와 대박이다 이거. 왜? 우와, 우와 또 잡았어요. 기다려 내 거야. 왜왜왜 왜, 왜, 왜? 아 어디 가야 돼? 가까운데부터 가자. 전복 있어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페이버리? 이건 군 부고 그건 군 소잖아 이래키야 미안 <웃음> 아니 잠깐만 저기 전복 잡은 데 가야 되네 가 빨리 여러분 이런 데 갔을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물 빠진 애는 굉장히 미끄러워서 밟고 넘어지면 러머니 대성통곡 고 이거 방금 잡은 거예요? 방금 우와 여러분 우와 와어 이거 아까 건가? 잠시만 우와 잠깐만 이야 뭐가 방금 잡은 거예요 둘 중에? 작은 게 방금 잡은 거. 처음 게 그거구나 제일 큰거 우와 미쳤다 이거 미쳤어요 여러분 아니 이제 가도 될것 같아 잠깐만 이거 전복 새끼 아니야? 구, 군부 리발렉 또 속았네 <웃음> 여기가 포인트겠저 전복 껍데기가 있어요 아 그러네 아, 이 작은 데를 다 하고 저 틈으로 아, 전복 어, 아, 아니 어, 열심히 해. 실내 일어서 갈게 어. <웃음> 자 이런 돌 한번 다 디벼 볼게요 요 사이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니까 열어버려 열어 들어, 열어 자이돌 도... 어? 아우 깜짝이야 아 이게 색깔 전복과 와, 나 이거 색깔 전복 같 덜이야. 와나 이거 전복인 줄 알았어 개두꺼운 전복 보이시죠 여러분 낚시 제대로다 얘예 네, 제대로죠 낚시 야. 뭔가 이큰돌 있을 것 같아요 보고님 한번 들어줘요? 네또 낚시 다가거 같은데 <웃음> 이용을 알면서 나 가는 남자 열어버려 어? 저거 뭐예요? 사갓 쪽에 아 이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응 어, 어, 어. 아, <웃음> 성게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 성게는 동해에 개널려 있거든요 성게 <웃음> 잡으러 꼭 오세요 <웃음> 이게 뭔 개소리야 <웃음> 왜? 우와! 역시 원주민! 원주민! <웃음> 아니, 계속 미안해. 페이스 때문에 원주민 같아.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와 여러분, 진짜 대박. 내 전복 무광 죽왔어아 방생했어. 금지체장이야. 갑자기 아, 넣고 있네. <웃음> 한 마리 추가요.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오늘 검문대로 나가기 때문에 가져가서 요리를 할 거거든요. 이 전복이 기력이 좋다는데. 얘네 해, 이타 봐. 그, 저, 어, 뭐야? 전복이다! 어디? 아, 갓기 전복? 지금 우리 몇 마리 잡았어요? 여섯, 일곱 마리 될것 같은데? 뭐야, 그럼 갑시다. 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응. 어. 기력 좋잖아, 이거. 처음 한달 넘었잖아. 신혼 끝. <웃음> 야, 누가 요새 한 달이야, 신혼이. <웃음> 유튜버한테 신혼이 어있어 <웃음> 영상 찍으러 맨날 왜막 <웃음> 가? 그래. 우리 둘다 반성해야 돼. <웃음> 그 와이프한테 어제 카톡 왔는데 결혼한 지 2주 만에 내가 혼자 몇 벌자 할지 몰라. 뭐. <웃음> 나는 신혼여야 때 참게 잡았어, 이새게야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뭐. 가자, 가자, 가자. 그럼 우리 최종조가 한번 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우와. 얘 진짜 사이즈 미쳤다니까 얘는 살짝 애매하다 그게 이거 놔줍시다 좀 애매하니까 전복은 붙여서 방생을 해줘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폐사해버려요 폐사한다고? 네 죽어요 왜 오늘 똑똑해? 방금 네이버 뭐 쳐보더라고 네살어아 어, <웃음> 저런 식으로 에이, 벌써 어, 움직여. 벌써 움이 팔팔하네 어. 근데 이거 이제 두 마리씩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근 우리 빵님께서 멀리서 오셨으니까 <웃음> 아 역시 에이. 제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야 원주민아 어? <웃음> 자 여러분 이거는 다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이쁘네 <웃음> 개 싸네 어잠깐 여기 전복 전복 전복 아 아까 그러니까 살려줘 <웃음> 저한테 전복을 주셔가지고 컨텐츠가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잡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안 도와주고 진짜 갈줄 알았는데 에이 사람 뭘로 보고 전복이 여섯 마리 줬는데 <웃음> 각신대로 해서 쓰려 있어 봉말 요런거 그냥 다 떼면 됩니다 전복 주셨으니까 제가 요 봉말 드리는데 이락가 쪽에 있죠 자요런 애들 떼서 드려야죠 바로 한 방에 빵 오케이 됐다 됐어 이래기 <웃음> 동해에서는 이게 엄청 큰 사이즈인데 생김새가 동해랑은 조금 달라요 동해는 진짜 좀더 사카처럼 올라와 있는데 얘는 오분 자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납작합니다 근데 얘 넣어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콜리님 네. 선물 선물 야이 끼야 이렇게, 이렇게 작은 것들을 먹으라고? 작은 거야? 내가 잡은거안 보여? 어디? 요거? 어 방생하세요 야야야야야야 폴리 <웃음> <야, 야>, <웃음> 내가 이거 따줄게요 그러면 차가 중에 크죠? 이게 빨리 그냥 빵 내려가야 돼 오, 봤어요? 맞아. 야 이거 크다 크다 크다 너무 납작한데? 그래. 평평해서 비가숨 같다 <웃음> 이거 아닌가? 내가 좀더 큰데? <웃음> 좀 <더> 크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 녀석들 포장해서 바로 가가지고 흔해야. 주니어. <웃음> 주니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연산 전복을 잡아왔습니다 아, 전복 크기 한번 볼게요 미쳤죠 이게 진짜 크고 사실 검은도에서는 크기의 전복들이 굉장히 많이 볼수 있어요 해류질로도 그냥 볼수 있고 물속에 들어가면 더 많이 볼수 있는데 요것도물때를 아주 잘 맞추셔야 되고 또 전복은 이제 어업인 콜리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만 좀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은도 해류질 가실 때 마을 어촌계 주민분들이랑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해류질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요걸로 오늘 뭘할 거냐 뭐 먹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제주도 갔을 때 생각나는 게 있어 전복 파스타 우리 사 먹었던 거그거보다 맛있게 해줄게 전복 크림 파스타를 먹어보자 나는 너를 날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해주는 거를 너는 항상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어? 너가 매달려서 결혼했다 <웃음> 너 아니면 결혼 못해 <웃음> 이번 생은 글렀어 <웃음> 여러분 아니요 은혜가 진짜 무릎 꿇고 빌었어 <웃음> 제발 나랑 결혼해줘 제발 부탁이야 너 아니면 나 결혼할 남자 없어 <웃음> <웃음> 자 그럼 얘들이 하나같이 다더었습니다자 그래가지고 얘네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셋 목욕하러 가다 아, 나 여 더러워 <웃음> 전복 겉에 보다? 이야야 아. 와라 와라 자 그래서 얘네들이 실수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양치를 시키다가 칫솔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거 뭔줄 알아? 이거니 네 거. 어 맞아 제 칫솔이 소리 다 나가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한번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더럽다 이걸로 그걸 닦는다는 거죠 먹는 거를 야니 발레꺄 <웃음> 이게 더러워, 전복이 더러워. 이거! <웃음> 하나, 둘, 셋! 오토야! 너왜 영국식 됐나? 오, 어, 어, 뭐였지? <웃음> 아, 오, 뭐, 우토야 <웃음> 이렇게 된 거야. 그 앞으로 영국식으로좀 해봐. 하나, 둘, 셋! 오토야! <웃음> 도도도도도도! <웃음> 아 재밌겠다 해볼래? 아 천만에 <웃음> 꺼져 어떤 놈으로 할 거야? 연어 아니야 아니야 뒤에나안야돼너 뒤에 하려고 풀라인 렉키에 골랐구나 아. 뽑지마 그거 잡초도 아니고 왜 뽑아 여기도 다 닦아야 하면 좋지? <웃음> 안 좋아 짜서 따는 거 아니야? 지금 바로 따는 아, 거야? 아뭐야할 <웃음> 일이 더 생기는 걸 아쉬워한다고? 놀고 와뭘 <웃음> 어디서 놀고 와 내가 너 없이 상말상아 놀래? 엄마 전복에 미쳤어 지금 일로와 일로와 상로와 놀러 가자. 놀러 가자. 자, 은혜야 이제 그, 그만해 그그 정도 됐어 아, 지금 시작했네 진짜로 아니 이거 되게 짧게 도 되는 거야 괜찮아 지금 완전 때꾸정물 나와 아 라떼다 여러분 여러분 저개라떼인 거예요 저렇게 막 더러워질 수 있는 껍질 같은 거 달려붙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하면 깨끗이 닦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모빌에 매달라서 뒹글뒹글 누워서 웃으면서 보고 있어요 어페루 라이코패스 은혜야 언제까지 야 리발 저거 품이잖아요 폼폼 쓰면 안돼? 저... 뭐야 진짜 썼어? 아니, 아니야 옆에서 하니까 나왔어 아 진짜로 아 깜짝이야 진짜 개 미친줄 알았네 닦는거에 <웃음> <웃음> 근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진심으로 여러분 오자켓에서 안보이시죠? 지금 은혜 눈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은혜 여기 힘줄 쓴거 보이시죠? 여러분 은혜가 어깨만 넓은 줄 아세요? 지금 방금 <웃음> 이렇게 웃었거든요 저게 뭐냐면요 이따 넌리졌어 어깨 루티를 물어보신다면 전복을 닦으세요 자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은혜가 닦은거와 안닦은거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게 안닦은거고 자 요것들이 닦은겁니다 얼마나 차이가 심한지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원래 이렇게 차이 안나요 이렇게가까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요렇게 닦아가지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거거든요 나 아직 안 끝났어 <웃음> 예. 그만해 이제 그만해 여러분 요 큰거는 제가 닦을게요 됐어? 아직 안됐어 안 이거, 아, 굉장히... 이거 안 닦인거야 그혜야 아냐 이거 안 닦인거야 닦이는 안 닦이는거야 안 닦인거야 얘마 혹시 이혼할 수 있니? 안돼 깜깜. <웃음> 야안 닦이는 거잖아 은 이거 아쉬운데? <웃음> 자르버리기 위해서 싸다다가는데 이제 여기는 전들을 하나하나 분리해줄겁니다 분리해줄 때는 루가락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쉽게 할수 있거든요 자 먼저 작은 원부터 해줄게요 굉장히 안 쉬웠던 굉장히 쉬운데? 오 뒤쪽에 내장이 있고 라가리 쪽에 내장이 없어서 앞쪽을 이렇게 노려가지고 이렇게 딱 파면은 어때? 이 이천 원. 요 고등메기 왜 여기? 이타 이피 누이 죽고 매부 족 마당 쓸고 죽고 전복 고등. 뭐야? 레어싫어싫어나 <웃음> 싫어. 카메라 안 줘. 아. 잘했어, 잘했어. 아래로 이렇게 잡아. 아니. 그렇지. 아 못하겠어. 아, 비켜봐. 너가 못하고 내가 잘한다 한거 보여줄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복 선생님입니다. 전복 같은 경우에는 참 따기 쉬워요. 은혜가 정말 못하는 건데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그냥 어깨로 막 힘으로 막 사래를 500 쳐버리니까 그걸로만 그냥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한숨 쉬지 마세요. 그러면은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거든요. <웃음> 언제. 처맞지지 모르까 지금이구나 옆에 딱 하면은 바로 따 터졌네 아 냄새나 이거 아. 아. <웃음> 이거 똥이다 <웃음> 아 그래요 아아 <웃음> 진짜 쌍마 <웃음> 얼마나 한심하게 보고 <웃음> 요 내장 같은 경우는 존복죽 같은 거할때 넣어 먹으면 굉장히 풍미있고 맛있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무조건 신선한 상태, 살아있는 전복 이죠 뭐 요거는 한번 얼렸다가 해동한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 껍질들은 은혜가 사이코패스지 더 이상 못하게 싹다 버릴게요. 아, 버리지 마. 알았어. 여기 두 개. 카메라 꺼지고 사이코패스지 다 알았지. 왜냐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다 탈퇴하니까. 은둥이들 방금 천명 나갔거든. 은둥이들 되게 좋아해. 결혼하면서. <웃음> 운동 코패스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손질이 됐으면 뒤편에 요 내장 있죠? 싹 이렇게 빼서 뜯어주면 됩니다. 요러면은 손질 끝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빨과 식도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를 안 하고 먹다가 씹히면 굉장히 딱딱해서 우리 이가 상처가 날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를 해줘야 돼요 여 빨간 거 보이시죠 여기 아가리거든요 자 그래서 살짝 이렇게 앞을 딱 자르고 자, 여러분 요 라가리를 살살 빼면은 이거 있지 이거 흰색 자 여러분 요게 식도입니다 자요 식도까지 같이 빼주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싹다 라가리 제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라가리를 싹다 제거를 했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칼집을 내줄 겁니다 근데 사실 스파게티 먹으려면은 일일이 전복을 뜯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복이 좀 질겨질 수 있기 때문에 두개 정도는 벌집 내주는 거 있죠 벌집이라고 하나? 망고 망고 내주는 거 아니잖아 그럼 난 어. 수박 내줄래 어, 이거 록 같다 뭐지난 어. 메론 아. 어. 너가 아무 말 아니잖아 그러면 편집으로 다할수 있다고 이거 어. 다 아 네. 모든게 너 때문이야 그럼 다시 할 때가 너 리액션 잘해봐 어. 난 메론 <웃음> 어 아주 잘 살렸구만 네가다 살리는거야 얘네 월급 인상 제발 좀 만원 자 일단 얘네는 벌집을 내줄게요 라사 벌집 라사 럼복 자 오우 망고 <웃음> 앞으로 우리 둘이 망고 내준다고 하자 알았지? 네. 자 여러분 요거 두개는 이렇게 했으면은 나머지 애들은 먹기 좋게 해요. 3분의 1토막 정도 해줄게요 한 뒤벼먹게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전복은 잠깐 두고 이제 스파게티를 만들어 줄겁니다 지금 뭐 해야 돼? 물 올려야 돼. 그렇지. 그럼 따로따라따라따라따라 따로따로따로 어로따로따로 따로따로따로 따로따로따로 따로따아따로어로따로니다아 진짜 뒤지고 싶은가 미안로따로따로 냄비 하나 둘셋오로야너 잉글랜드 사아이잖아 오늘 다시 한다 하나 둘셋오따야자로물받았로면바로 후라이팬 따로따로 따로따로따로 따로따로따로 따로따로따로 따로따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을 끓여주는 동안 자요 이탈리안 스파게티면을 그냥 막 넣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좀 스킬이 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빨리 넣어 딱! 이... 상만라얘 <웃음> 이거 먹었지 있는거봐 무섭긴 하네 이게 <웃음> 어이구 무서웠어 음. 상마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알아요 <웃음>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상마괜찮아야 미커판 내꺄 일로 와 아빠랑 맞짱 뜨자 귀여워 나 아니 네. 나 저기 <웃음> 그 뒤에 있는데 나 여기 나, 나 왔지, 나, 나, 나. 아, 아이. 자, 여러분, 이렇게 면이 들어갔으면요. 원래 1인분 경우는 한 7분 정도 해야 되는데, 요거는 한 3인분 되니까요. 8분에서 9분 정도만 끓여주도록 할게요. 끓이는 동안 할게또 있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소금. 아, 맞아. 합격. 왜 소금을 넣었지, 근데? 팽팽. 음. 꼬돌. 아니야. 쫄깃. <웃음> 진짜 아니야. 그럼. <웃음> 소금을 들어가면 끓는 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더 꼬돌꼬돌. 꼬들꼬들... 뭐야, 꼬돌이네. 조금만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끓이는 동안 스파게티 재료들 한번 준비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스파게티 절대로 봐주으는 양파. 떨어뜨리자마자. 라삭썸로 라상 라상 라상 자 그다음에 또 크림 파스타의 필수품 바로 베이컨 라사브라이 아니 이렇게 뜯은 게 멋있어 이거 요 아기돼지 세 마리 이렇게 딱 꺼내면은 끝이야 괜찮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개처맞을 거예요 라사브라 라사프로 라사머네 라사프로 라사머 라사프로 라스 라라금 어때 안 먹고 <맞고> 싶은 거지. <웃음> 들어가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넣으면은 그 크림 파스타를 먹을 때좀 느끼하잖아요 느끼하지 않게 좀 담백하게 잡아주는 역할을합니다 바로 내거0분의1 크기만한 로추 아니야 닥쳐라 진짜 본사람 너밖에 없으니까 <웃음> 본거 너밖에 없 니까 라고 했을때 너 무슨 드립치라고 했던거같은데 방금 드립이라 생각해? 나삭기호삭아호 <웃음> <웃음> <라사>? <웃음> 아니 근데 여보 없잖아 여보 왜있어 <웃음> <웃음> 어. <웃음> 내가 봤는데 그런거 <뭐라고 웃음> 자 여러분 뭐 지금 다끓여주셨요자 바로 불꺼아 <뭐라> 아싸 내가 이겼다 이러면 내가 너 먹은 거잖아 턴 오프 <웃음> 늦었어 이네게야자 제가 예전에 얘를 찬불로 한번 씻었다가 욕을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절대 찬불로 씻지 말라고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다음 거 진행해 볼게요 자 후라이팬 게임. 내가 너 먹은 거야 이러면 임 내가 너 그렇게 했니까자 바로 불이야 <뭐라> 자 여기다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롱언 롱언 롱언 롱너뭐 했어? 너 처음에 롱롱롱 하다가 내가 롱원하니가 어, 바깥지 야비한 어. 자식 이걸로 머리 콩찍어고 덜덜 떨게 할까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닿았으면은 자또왜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우리, 우리 롱원일이라 하느라 많이 <웃음> 넣어서 나도 넣고 알았어 들어가라 자이렇게한번싹 저어주고 자 여기다가 오늘 녹은 뭐 루추 이런거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다른 거 넣을 거예요 바로 롱후추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이것도 먹을라고? 이건 내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익어가면요 고추바로 들어가라 그리고 바로 요 럼봉레기들 잘 가보시레기들 오와우 진짜 이거 얼마 차는 줄 알아 있네 요새 전복 여러분. 큰거 하나에 한 8만 원 해요 지금 거의 한 20만 원짜리 스파게티인 거예요 아 갑자기 빡치네 나 아니면 못 먹는다는 게왜너 아니면 못 먹는다고 생각해? 너 그럼 누구 만났을 거야? 너가 나한테 바지깔에 자고 무릎 꿇고 빌었을 때 내가 이렇게 너한테 손을 내어나 제발 놔달라고 빌었지 조용히 좀 해봐 우리 엄마는 너가 매달려서 결혼한 줄 알거든? 혹시 이거 여러분 한 명만 못 보게 하는 기능 있나요? 유튜브에? 우리 엄마 아이디 좀 차단해놓게 조조조조조조조 그 원래 다른 식당 가면 따로 익히고 올려줘 굉장히 좋은 질문 퀘스션이었어 원래 얘기 안 하려다가 말하니까 한 거잖아 진짜 어르신 똑똑한 척이야 이게 바로 너와 나의 티키타카지 <웃음> 너는 퀘스천 나는 응. 답변이 영어로 뭔줄 알아? 여러분 <웃음> 원래는 전복을 따로 익혀서 따로 올려주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같이 하면요 그래도 전복의 향이 스파게티에 잘 배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좀 옳고 그름을 따져 알겠어? 계속 너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가많아 죄송합니다 진짜로 너가 나 무릎 꿇고 빌었다 해가지고 빡쳐가지고 화가 많아진 거야 지금부터 그럼 스윗한 버전으로 갈게 은혜야 네, 예, 역시 예쁘고 갑자기 왜 예쁘게 나와요? 스윗 버전이니까 알았지? <웃음> 그냥 그렇게 따라와 계속 토달지 말고 진짜 바뀌기 전에 알겠어 오빠 이제 꺼내요 아 맞다 좀 남은 게 있지? 자 여러분 여기서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새 걸로 꺼내? 어 너무 없어서 다 이유가 있거든 알겠지? 그리고 또뭐 꺼낼까? 그거 이거 휘핑크리? 카메라 무거워 내가 좀 들어줄까? 아, 아 잠깐만 이건 일이잖아 맞지? <웃음> 너한테 월급 막따바다 맞추면서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 우유랑 생크림을 넣을건데 비율이 어느정도 되냐면요 1대1입니다 그래서 1대1 딱 채워서 넣으면 돼요 일단 먼저 이거를 다 넣는게 낫다니까? 아 그렇구나 알겠어 너 하라는대로 해야지 자 먼저 우유를 롱롱롱롱롱 롱자 요정도 딱 넣었으면은 바로 요것도 반따따가지고 여러분 휘핑크림 이렇게 되어있다고 요렇게 넣는거보다 이렇게 넣는게 훨씬 괜찮아요 너 알고있어? 어, 알고 아, 어나알고있 역시 우리 은행 똑똑해 어때 이거 계속 좋아? 이 컨셉? 많이 짜증나 그래 나도 그랬다 이발렉이야 <웃음> 이거를 여기 뒤로 그냥 부어줘 너 이거 몰랐잖아 뭘 아는 척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 하지마 이렇게 다 묻어다자 너 거짓말이고 내가 방금 보여주거 한거야 그것 지금 다 쓴거야? 오빠? 오빠라 하지마 나 무서워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한번 파야 구부려 맛있겠지 은혜야? 아요 지금 맛이 <놀라>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여기에 필살기가 하나 있다고 펀치! 체다 치즈! 자,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치즈를 따 뿌려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구덕하게 먹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치즈를 한장더 할게요 던지지마! 아 한번만 내가 다 닦을게 <놀라> <웃음> 어 이거 재밌네 아 이거 찾았다 한 번만 내가 닦을게 아 야비한 새끼같은한 번만 던질게 어씨 빨리 그러면 이거 반 남았거든 한 번만 던져서 넣을게 안돼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던질 테니까 인정해줘 이거 넣으면 해봐 던진다 <웃음> <웃음>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거품 좀 올라오잖아요 준비해놨던 면을 싹다 넣을겁니다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면이랑 잘 섞어주다가 좀더 꾸덕하게 먹는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요리퀴튀기가루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정도만 살짝 이렇게 뿌려버서자 여러분 이렇게 저어주면은 치킨튀기가루의 점성 때문에 굉장히 조금 진득해질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마무리로 마진단을 진짜 개소량만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들어가라 왜넣는거야아 뭐? 너가 아예 모르지 요리에 대해서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조금만 아, 넣어도 이렇게 잘될수 있거든요 아, 잡았다 아아 이씨넌뒤집뻔했어 나한테 점점 갈수록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야.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으면 바로 부풀꺼 부풀 자 그렇죠 여러분 스파게티의 끝은 또 뭐예요? 바로 디스플레이죠 아 역시 여기 위에 파슬리 따로 올라가줘야 이렇게 또 맛있게 새초로하게 먹을 수 있죠 오오 오, 그렇지 마지막 행거질 됐어 뭐야 내건데 <웃음> <웃음> 장난치지 마 빨리 이거 내거야너 저기 서 먹어 자이 말광랑이래 야 빨리 줘 아! 진짜 웃겼네 이거. <웃음> <웃음> 자 여러분께서 시가 20만 원짜리 전부 스파게티가 완성되었습니다. <웃음> 여러분 은혜가 아주 예쁘게 저를 위해서 해줘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내 거잖아. <웃음> 알았어. 아 조금 하고 할게. 그만 좀 징징대. 빨리 먹어. <웃음> 자, 여러분 요거. 자, 요렇게 양식 먹을 때는 숟가락이랑 포크랑해 가지고 먹어야 돼요. 자, 바라볼게요. 초배를. 더없겠지 최다치지안 넣었으면 큰일날뻔했어 진짜로 여러분 와 흥미가 전복맛은 솔직히 나는지 모르겠거든요 안심거 너무 맛있는데? 자 베이컨이랑 이렇게 싸서 먹어볼게요 초배라 음, 음. <웃음> 음, 너무 맛있어. 음. 그러면 죄송해요. 더러워져. 은혜가 싫어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가 이혼하자고 하면 저 진짜 춤출지도 몰라요. 이혼 자체는 슬픈데, 너가 나를 싫어하는 그거잖아? 너무. <웃음> 자, 여러분, 이번 대방의 전복 있죠? 전복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복이랑 스파게티랑 같이 하면은 면이 잘리면서 알약처럼 전복이 넘어갈 거예요. <웃음> 자, 바로 먹어게요 초베르. 너무 있네 말 필요 없고 내가 먹어볼게 전복이나스파게티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야, 너, 너 먹어봐 이제 난 전복부터 먹어볼게 쫄릅주릅안찌이지응 진짜 안찌개냐 맛있어? 응 맛있어 면 이제 엄청 많이 해가지고 먹어봐 이게 많이 먹을수록 맛있더라고 야너 입에 다 들어가? 쫄릅주 <웃음> 와우 어면치기여어 때문에요? 맛있다 아니 솔직히 조금 싱거워 <웃음> <웃음> 여러분 사실 말하면은 저 은혜 때문에 방금 맛있는 척한 거고 크림 파스타가 너무 싱거워가지고 진짜 완전 건식이에요 근데 난 좋아 넌 좋지? 오히려 좋아 요새 젊은 사람들 맛있어 넌 늙은 사람이잖아 오히려 좋아 <웃음> 으악! 그렇게 싫어 쫄쫄쫄. <웃음> <웃음> 어넌 이거 맛있어? 음 완벽해 음, <웃음> 완전 제 계획이랑 반대예요 저는 맛있게 먹는 척 하면서 저는 진짜 별로였거든요 왜냐면 너무 싱거워가지고 으 신난거 개시다 목도리도 무뱀 느낌 맛있네? <웃음> 맛있어 진짜로? 저는 먹으면서 되게 걱정했어요 은혜가 너무 맛없게 먹을까봐 저는 진짜 너무 맛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은혜한테 다 짬처리 할게요 너 먹어 내가 그럼 너 먹고 다시 해줄게 은혜야 고마워 날 위해 <웃음> 생랄이야 <생각해>. <웃음>